안녕하십니까. 이제 저의 생일 VM 아. <웃음> 거기서 그 걸었던 yeah. 그 미션 있죠 쿠키 만들기 오늘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. 와. 아 너무 초대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쿠키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? <웃음>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사실 <웃음> 초 초등학교 동아리에서 쿠킹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거 약간 선생님께서 음. 그 뭔가 하기 귀찮으실때 음식 만들기 귀찮으실때 항상 쿠키를 아 제일 심플하고 맞아요 가장 네. 쉽게 만드는 거 근데 반죽을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. 그래. 그럼 바로, 바로, 바로 만들어 봅시다. 이게 오케이. 버터를 먼저 넣는 거예요. 네. 오 와우. 이게 이걸 푸는 거예요 이렇게 오잘 오. 오, 되네. 이건 찍는 게. 아, 네. 마, 맛있게 만들어 줄게. 어 감사합니다. 제 손맛도 많이 들게요 손맛. 네. <웃음> 손맛. 오케이. 안녕. 오돼 아이 어떻게? 아케이 오케이. 오 요량이 생겼어요. 네. 그럼. 예비식. 네. 누구신가요? 예비식. 이크찾게요마이하실게요만지찾실게요 와우, wow, 거의 다 됐어. 와, 거의 다아 이거 열심히 전는라 땀이 나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. 근데 계속 저으니까 약간 그 니키가 붕어빵에 넣었던 붕어 진짜? 슈크림처럼 아. 되네. Oh, that is good. that is good. 약간 마요네즈 같다. 그지? <웃음> <웃음> 아와 <웃음> 아, 근데 냄새는 진짜 좋아. 아, 진짜요? 응. 어. 그냥 버터 냄새 아니야? 아, 그런가? 응. 약간 ᄉᄇ <웃음> 토스트 냄새. 그, 그, 저, 저, 오케이, 오케 아, 안 돼. 어려운데요? <웃음> 이게 생각보다 많이 끈적거려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요. 어. 와, 이거 진짜. 이거 크림이에요. 아, 크림이. 네. <웃음> 어 크림이. 괜찮아요. 자 이제. 야 이게 설탕이야. 아 이제 설탕인가요? 말 힘들어. 다 넣어야겠죠? 오 이제 이렇게 터면 나와요. 나옵니다. 설탕을. Let's go. Let's go. 다, 다 넣는 거 같아요. 오 와. 오, 오, 오 뭐야. 오. 대박인데. 이거 오케이. 대박. 이것도 이렇게 섞는 건가? 네. 섞어주세요. 달달하네. 와. <웃음> 사실 이제 힘든 거는 거의 다 끝났죠? 그체 그 반죽 아니그 뭐냐 버터 다 녹였으니까. 약간 그빵에 반은 거의 반죽 아니 아니 반은3분의 2? 그 정도 되는 것. 같아요. 반죽이 그죠? 솔직히 제일 중요한. 반죽만 음. 먹을 수 있잖아. 정말 설탕만 못 먹는데 반죽만 못었지 이제 이 정도로 크림이해졌으니까 그거 넣어볼까요? 응. 달걀을 달... 달... 넣어 달... 달걀. 달걀 하나? 두 개. 한 손으로? 오. 두 손. 아, 두 손. 손. 껍질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. 어 이거 제가 찍을게요. 잠깐만요. Wait, wait. Go. <웃음> 소리 보여? 요 Let's go. Oh, ASMR. 와우. Wow. <웃음> Next one. w uh, 와. w w 와, 진짜 반죽이 관중 시작됩니다. 하고. 자, 이렇게 두 개의 말이 됐습니이이해해주요요 o 사사이 w Wow. Wow. Wow. Wow. w 나 이거 노 w 자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. o w Wow. Wow. Wow. Wow. w <웃음> 오 이게 훨씬 잘 되네 오 뭔가 되게 약간 기분 조, 좋아지는 영상 그 너튜브 치면 나오는 거 알죠? <웃음> 그거 느낌. 기분 좋아져요. Up, 이거 기름 마 이거 진짜 이 운동 할래 아니그 요리 하려면 응. 운동해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 그거. 약간 이런 거좀 재밌지 않아요? 그러니까. 제 잡아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오. 오오오. 아, 이거 해주면 안 되겠다. 자 이제 밀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아몬드가루를 넣습니다. 아몬드가루. 아몬드. 아몬드. 이제 바이킹 파우더도 넣었습니다. 바이킹 파우더. 바이킹 <웃음> 파우더. <웃음> 됐습니다. <웃음> 이렇게? 이렇게? 엄청 털어요. 이렇게. 되면 되고 있나? 네. 이렇게. 내가 들고 있을게요. 오! 지금. 엄청 많이 나와요. 오케이, 와! 이. 이거 찍고 싶다. 찍어줄래요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아래에만 아찍어세요 이거 오케이. 진짜 신기해. 오! 눈이 나. 위에서 한번톡치면오우이 저기요? 어? 체인체인체인 체인. 제 생각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해. 와 이거 근데 좀 레전된인데 <웃음> 모래를 이하다금 나오면 다팀분 좋겠다. <웃음> 와, 아니, 근데 생각보다 좀... 이런 쉬워 보이는 것도 엄청 어렵네요. 나중에 빵집 차리고 싶다. 이런 게된것 된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Let's go! 항상 <웃음> 이제, 우와, 이제 가장 어려운.. 좋은... 건... 잠깐만 잠깐잠깐 이거를 찍어야지. 너무 기분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좀.. 아 이게 아까 전에 그게 있어야 됐었네요. 근데 약간... 고체가 되게 기미가 안 보이는데? 오, 오 근데 벌써 되는데요? 오! 뭐야? 쉽네, 시원아. <웃음> 주 쉽네요. 오, 어, 어, 되고 있다 진짜. 진짜 돼요. 그래서 하지 않나요? 그래서 아주. 그죠 예. 그래서 아주. <웃음> 정대 오, 파랗고. 오, 거의 다 됐는데요? 거의 다 됐다. 음. 그럼 조금만 더 줬다가 이제 초콜릿을 넣어봅시다. 이제 그럼 초콜릿 넣어볼까요? 오케이, 초콜릿. 갑시다. 그럼 이제 메인. 오. 우와 오, 진짜! 강아지 사러 갔다. <웃음> 와 이거 진짜 완전 진해요. 와 진짜 진한 초콜릿 냄새. 다크 초콜릿. 혼자 아시죠? 응. 음. 이렇게 자 됐습니다. 그치? 초콜릿은 어느 정도. 예스. 네. 골고루 초콜릿이 퍼지게 이렇게 뒤집어서담 한번 할게요. 오늘 어, 정도 되된것 같은데요? 네. 다음은 뭐죠? 그 30분에서 1시간 정도 냉장고에 휴지 시켜주세요. 휴지? 응? 휴지? 그러니까 이거 그.. 이거 뭐냐? 아 휴지? 뭔지 아시죠? 네. 음. 이거를 음. 그.. 고기도 그거 하잖아요. 레스팅 그런 것처럼 <웃음> 약간.. <웃음> 그 이게 뭐라 하죠? 반죽? 반죽? <웃음> 반죽도 <웃음> 예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.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네. 하는 게 좋겠죠? 저희는 최대한 빨리 오기 위해서 30분 동안 돌리고 오,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Right. 잠시만요. 네 저희는 그럼 3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와. 30분 동안 이제 푹 쉬다가 왔고요. 이제 휴지가 <웃음>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. 이제 제 반죽도 푹 쉬었어요. 네. 네. 반죽이 이제 매우 차가워진 상태인데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오케이. 이제.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정확하게 30g 아 30g 만들어서 이제 드리면 여기 다이 배열해 줍니다. 일정한 크기로 해주세요. 정확하게 30 g 됩니다. 네. 이거 정확한지 한번 볼게요. 30g. 봐. 느낌으로 바로 쟀었어요. 아그 장인의 손길이 네, 장인. 지금 네. 0g이죠? 네. 이거 이거는 참고로 이이거 이 종이 있죠. 음. 이거를 뺀 값이 돼요. 아, 맞아요. 진짜 하늘 현실하면 되게 소름. 우와, 이 아, 25. 29. 29. 아, 와, 뭐야? 그냥 합시다. 와, 이거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딱 거의 가깝게 한 와, 역시 대이더. 어, 이거 동그랗게 해는요 주먹밥 같다. 이걸 이제 조금 살짝 꾹 눌러가지고 좀 눌러 붙었는데요 괜찮나? 괜히 좀... 근데 이게 약간 구우면서 자기 혼자서 알아서 납작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납작하게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차나이가 퍼지니까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벌려서 초코는 이제 무조건 세개씩 됐습니다. 네, 좋아요. 오, 점점 모양이 동글동글해지는데요. 저 하나 네, 제 모양대로 만들어주시면안 돼요? 어, 좋아요. 길다랗게 만들어주세요. 길다랗게 해드릴까요? 네? 이거 길다란 거예요? 네. <웃음> 더길다랗게 하면 안 돼요? 어, 너무 많다, 이거. 그럼 이거 형거니까 초콜릿을 좀 많이 넣어줄게요. 와 역시 뭔지 알죠? Yes, yeah, thanks, thanks, man. 응. 이제 하나만 더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. Okay. 좀 작, 게요2 아, 0 g 뭐? 네, 2 0 g 아, 2 0 g 드릴게요. 공간이 없습니다. 이거 약간 그 지하철에서 파는 쿠키 같다. 아, 됐다. 이 정도 넓게 하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. 음. 됐다. 와우. 와. 그럼 바로 그거 가고시다 Let's go. 바로 그거. 바로 Let's 네, 네. 드디어 이제 한 20분, 20 정도 20분 구웠네요. 정도 이제 20분 정도 구워서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. 네. 이제 여기 라인은 첫 번째 만든 거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네. 구우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만든 게 여기입니다. 네. 이건 아직 안 어, 식어서, 아, 아, 아, 안 식어서. 네. 일단 식은 걸 먼저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. 그 전에 한번 시식 시식. 아좀 긴장되는데. 도에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기미. <웃음> <김이. 웃음> 한번 먹을까요? 네, 잘라서 먹겠 네. 조금. 오잘익가 오우와! 오, 좀.. 여기 아래가 좀잘가있는데요 치에스! 맛있다! 음! 맛있다! <웃음> 음, 맛있다. <웃음> 맛있네! <웃음> 맛있네! <웃음> 이거 쿠키 맛.. <마>, 맛있다! <웃음> 음, 다 먹었어요. 맛있어요, 와. 아니, 진짜 괜찮은데요? 솔직히 괜찮아요. 음.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, 맛이 정도는 아닌데. 음. 근데 진짜 저희가 어, 만들, 어.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입 먹고 버리지 않는다?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. <웃음> 뭔지 아세요? 첫, 첫 베이커리인 음. 담아볼까요? 음. <웃음> 아, 담아봅시다. 와, 근데 진짜 맛있다. 역시. 진짜 괜찮은데요? 멤버들 많이 주고 싶은 맛이네. 근데 아무튼, 오늘 이렇게 쿠키를 어떻게,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해봤는데, 어... 성공을 했죠. 성공을. 맞아, 한 성공을 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맞습니다. 것 같습니다. 그거,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요. 감사합니다. 어. 내년에는 더 맛있는, 그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. 내년에 생일에는 이제 쿠키 말고 아 잠깐만 이거 말하면 은 <웃음>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어. 쿠키 말고 다른 거를 네, 네. 그러면은 <웃음> 제이크 형과 정원이 함께한 쿠키 만들기 성공! <웃음> 성공! 저는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한 달이 <웃음> 지났습니다. <웃음> 안녕! 안녕! <웃음>